清楚清楚清楚我清楚我请求我请求我我我我我我我我 清楚, 민 t 인 n 간인 ten예, 민 t 만만예민 t 민 t 예마마 e 민 t 예로 ten예, 민 t 예민마 e 마예민 t e 민 t e 예마마 e 마마민 ten예, 민가 e n 예민 ten예, 민 ten예, 민 ten예, 민 ten예, 민 t e n 프로 혹에 서 되게 좋아했던 가수 부르는 노래인데 갑자기 두겸이 와서 물어보니까 좀 놀라서 어떡하갔어요. 다음 주 여기까지는 다시 할 너무 좋노래 새 남자의 TMI 새남자새 남자. 자!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계속 유친지리찜 아니 먹었던 걸 생각하고 있어요 몇개 없잖아 샐러드? 샐러드 뭐, 어, 약과. 오 약과 오 약과 약과 오랜만에 드시는 거예 음, 오랜만에 어. 드셨어요 음, 음, 어떻게 해서 드신 거예요? 네. 한번 줬어요 어, 약과 어디서 나신 거예요?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 무슨 의미죠? 이게 바로 새 남자의 TMI 새 남자! 야! 야 아, 이거, 네. 새남자 이거 새남자 3명 보이잖아 나온 인정인데 <웃음> 새남자 옛날 폰트 있죠? 옛날 느낌으로 봤습니다 뮤직뱅크 사전 녹화의 의상, 컨셉이 어떤가비에서 어. 입었던 네. 트레이닝 네. 연습 느낌의 아, 어. 후리한 느낌 어. 연습 느낌의 <웃음> <웃음> 아, <왜 그러냐? 웃음> 트레이닝 연습 느낌 아왜 그러냐? 그 알아들었죠? 전혀 못알아들더라고어거요 트레이닝 연습 느낌 트레이닝 느낌 민규 씨는 조금 민규 성민 씨와는 다르죠. <웃음> <웃음> 야, 민규, 야, 성민, 성민 씨 소름돋았어 지금. <웃음> 성민 씨, 와, 와. 소름돋았다 진짜. 아, 야, 다리 보는 거 봐요. 이거 야, 보면 진짜. 예. 민규 왜 이렇게 보시는 거야? 다리는 <웃음> 왜 보이신데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 거 지훈 씨도 좀 오시죠. 지훈 씨 안녕하세요. 민규, 성관, 지훈, 지이예요 문득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를 회상했을 때. 네. 과거를 생각 회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디노 될 수도 있고 저 디노 닦아 오는 건 디노가 연세 처음 들어왔을 때닦떠 오는 거예요. 아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작았어요. 오늘 어, 승관 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 승관님 딱 승관 님이 입은 반바지가 기억나네요. 하늘색깔 어, 어, 하늘색깔 영상 있거든요. 오케이. 아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고 민규 씨가 저에게 왜왜왜 왜, 왜, 이거 보여주는 민규 씨가 저에게 동작을 찍어줘요. 이게 뭔 영상인 줄 알아요? 제가 올라와서 스마트폰이란 걸 처음 사고. 그리고 처음 사고였을 때 처음 영상을 찍은 비디오가 이거예요. 아유 뭐, 뭐 부끄럽다고 안 보여서 안 보이시죠? 저저 이거 반바지 네. 보이시죠? 저 반바지랑 건원이 아, 아, 그 민규 아, 형저 동작 찍어주시고요. 지윤 씨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좋은데? 그, 지윤 씨 영상도 있죠. 지윤 씨영상은 승관 씨하고도 것도 한번 보고. 이제 왜 둘이 죽이 됐냐면 너희 둘이 쳐봐라. 너희가 배워라. 혹시 동대문에 샀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하이라이트 영상이 되지. 디노 씨가 제가 보고. 네. 디노 아, 씨가 해주 좋아. 그거 아니다. <웃음> <형>. <웃음> 이게 진짜 웃겨요. 디노 씨가. <웃음> 이게 진짜 다 애기였구나. 진짜 애기였어. 여기 중간에 혼자 지나가거든? 캡스 형이랑. <웃음> 형이랑. 호시 <웃음> <웃음> 형은 왜 바지가 아직도 이걸까요? <웃음> 다른 날인데. <웃음> 다른, <웃음> 다른 날인데 왜 아직도 우정 형은 바지가 이런지. 제가 최근에 고장난 휴대폰을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추억의 뭔가 상자를 찾아낸 듯한? 그쵸. 그걸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나고 어, 너무나 진짜. 옛날처럼 일부러. 사전관련 사전관련. 사전관련이라고 가볼까요? 레쓰 고! 이번 신곡 셔롬이 11th generation. Oh,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아주 좋았어. 어, 아주 생방송 마무리 아주 좋았어 어. <목소리도> <사랑해. 우리> <웃음> 무대 하면 이분들이 아니겠지 정말 베이크 같은 네. 칼부모와 네. 제치 네. 재능, 아세스 정말 엄청난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국외의 바 들어왔습니다 세븐틴! 인상적 분들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 세븐틴 알콜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번 신곡 제목은 바로 랩 라이트. 무스봐더하하하하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하 4인데왜 지금 6개 하하하 <웃음> 여보한테 네. 야알나해하이야 <웃음> 네, 네. 그래. <웃음> 네. <웃음> 아, 아, 진짜 아, 비슷하다 그렇지 타이밍 좋았지 아, 아, 아, 아 저. 정말 초 대박 가수분들께서 컴백하셨다고 네. 해요 네. 드디어 9개월만에 돌아온 첫8곡을 가지고 돌아온 오 마이 갓 세븐틴이 돌아왔다네 합니다 환영하세요 아,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한번 오셨는데, 한 번만 네, 있나요? 실력이, 실력이 제일 좋은... 네. <웃음> 네, 쉬기도 합니다 네, 그럼 번호 씨, 랩트 앤 라이트로 들어오셨는데 네. 랩트 앤 라이트, 어떤 곡인가요? 같이 즐기면서 네. 춤추기 좋은 곡입니다 세븐틴만의 여름을 나는 비법인가요? 비법 이 있죠, 저희 안무 중에 있는데요 네. 네. 랩트 앤 라이트, 랩트 앤 라이트, 랩트 앤 라이트 오, 엠씨 형은 너무 잘하시네요 아 <웃음> 지금 이런 직선, 그.. 재밌는데요? 자, 세븐틴분들오시겠습니다 와! 저이이리포고이폴리 어. 힙합. 힙합의 느낌이 많이 섞여있는 폴리포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븐티들고라인이희으로 알고 있는데 워이참 잘한다? 저희아친해어요 아, 습니다는 네, 신하신 아, 아니, 는안신가요 아, 이리포유의 포인트 안무있네 정한 씨가 안무 가 있어요? 노래 좀보시겠어요 아빠는 레프라이브. <웃음> 아, <웃음> 왼쪽 살? 아, 네. <웃음> 아, 왼쪽 살이구나. 지금까지 뮤직뱅크 도겸이었습니다. 안녕! <웃음>